여기가 예. 여기가 자네들이 오늘 봉사 활동을 할그 과수원이야. 아 그래요? 네. 오늘 두부자가 어.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. 아유, 아유, 아유 고맙지. 예. 근데 그 일할 때 거추장스러우니까는 예. 그 주머니에 그 핸드폰 치다 어, 그런 거는 야. 내가 맡기고 남고 예. 있을게 예. 내가. 예, 예. 어 그래 그래. 이게 다입니다. 어. 예. 이게 다니? 예. <웃음> 자식이 뒤져서 나오면 1원에라이트 거... 아, 빨리 비상금 줘어 신발 메이커 신었네? <웃음> 예? 바깥 자 내가 벗을 벗을게 벗을게 소을게벗을뭐하는거예요 이상하게 삥떡고 싶네 아 뭐하는거야? 물개쇼하려고요 어휴 어어어어 그나저나 이거 배고픈데 사과 이런거 먹어도 돼요아유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하자 에휴 그냥 으으으으 그럼. 드시면 되지요 훔친 <웃음> 사과는 더 맛있으니까요 아, 알겠어요. 아니 근데 형사 양반이 고가설이 그 예. 웬일이에요? 아그 요즘 그 사과도둑이 출몰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음. 분명히 근처에 도둑이 있을겁니다 분명히 <웃음> 팔자국! 발자국. <웃음> <웃음> 범인의 팔자국이 <발적이> 확실합니다 <웃음> 어, <근데> 어. <웃음> 뭐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개미 태우는데요? 아 개미를 태워요 아무튼 중요한 그 단서를 찾았기 때문에 <웃음> 분명히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잇 어머 소스로 땀까지 닦아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민생 채널 더욱 힘쓰겠습니다. 네, 예. 고생 이 많으신데 예, 예, 예. 사과나 드시고. 그럼 일하세요. 어 맛있겠네 이거. 뭐 하는 거예요? 두부 하나 하려고요. 하나, 두, 셋, 사, 다, 이십 아까. 보가 아, 아, 아까워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 하자, 하자. 아유 그러아사과을더 따야 되는데 어, 예. 아우 저 높이 있는 걸 어떻게 따나? 몸마를 어. 태우면 되잖아 아 그럼 되겠다 현민아 예, 예. 아유 이리와라 예. 자 몸마를 워드립니다 힘드시죠? 예예예 예, 예. 안녕 시민의 부담 제가 벌어드리겠습니다 아고습니다 예. <웃음> 어머 이땅찰뭐 하시는 거예요? 이상하게 김정인 김정인 같네. 뭐하는 거야 지금이야? 당신 때문에 일도 못 하겠어. 빨리 가요 당신. 어어 어떻게 소리 지르는 사람아? 아일을못 하겠더니 우리 일해야 돼. 빨리 어, 가. 이거 이것도 공무집표 방해야 하 당신. 안 되겠어. 주소 불러. 주소. 서울인데 서울 어디? 종로. 종로 종로 이름 김김 김. 두. 김석아이 다수원을 넘기시지. 다수원은 조세를 것이다. 버텨. 예. 예. <목소리> 내가 먼저 있어 내가 있어. 아니, 뭘 먼저 해요? <목소리>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 하자 아이고 저참다 어. 됐네 새참 세차. 야, 세해 새참할 것 어머 아. 일을 이렇게 다 해놨구만 벌써 예예예 예, 예, 예. 예. 그러면 사과를 팔러 가야지 야. 얼른 팔러 가요 <목소리> 이제는 가는 거야 히만마 지금 갈순가이야 히암마 사과를 팔고 싶을 땐 히암마 들어가요 얼마나 해요? 내가 그거 10만원 받지 십 10만원 싸래! 어, 어, 어. 근데 한번싹 10만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세봐요 요즘, 요즘 일랑심 힘들죠? 헷갈려시키지마라 당신 요즘 자주 먹는 거욕 <웃음> 아니 그거 말고 진짜로 먹는 거 있잖아 아 돼지 사료 뭐가 돼지 사료? 아 시간 다 됐고 소희리죠몇 장? 아, 9장. 1 0 장인데 아몇대 아, 아, 몇? 350대 아, 아, 아, 13점 여성팀 승리 아, 아, 뭐 하는 거예요? 아, 이상하게 가족 오락장 같네 뭐, 뭐 오락장 아, 어? 내돈 아니야 이거. 내거요 이거. 이그 자식이 내가 누군지 알고 도놈 치냐 이마. 아이 사람이 진짜 당신 누군데 내가 이 과수원 사장 오야분 구마적일세. <웃음> 이제 천리의 시대는 갔습니다. 임두한이 많이 컸어. 간다. <웃음> 한 명. 한 명. 아이, 한, 명 아이, 한 명. 한 명. <웃음> 안다, 안다, 안다, 한 명. 한 명. 한 명. 한 명. 한 명. 한 명. 한 명. 아 다쳤는데 보기엔 어떻게 이거 아이고, ]huh <이 pineuver gallery> 아이고 이게 아이고. Aichi Aichi 야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이거 사과를 다시 따야아 아니 아 아니 아 다시 올라가 아니 아아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